많이 놀랐죠? <웃음> 아. 아, 스킬 활용 너무 깔끔해. 신발 좀 살짝 애매하네 하나이부터 먹고 갔다 올게 어. 괜찮은데 가옵시다 어서와야 반갑습니다 아 유튜브 공개 올려야 되는데 오우 이거 뭐야 진짜 씹덕 같잖아 이 씨. <웃음> 알고리즘 심. 바 란검 갔다가 두드게 맞을 것 같은데? 란검 갔다가는 평생 지니까안 나올 것 같으니까 난방으로 시작하죠. 형들, 내가 그 저번에 그어 소아원이랑 어, 아 일곱 개 대제 본다 했잖아. 일곱 개 대제. 아, 오대답해주셔다빨리 뭐, 가자야, 맞춰가야지. 빨리야, 왜가 빨리야가 안 되지. <웃음> 오 원, <사람> 고마워요. 누워. <웃음> <웃음> 아 맞아, 일단 일곱 개 대제 내가 다했잖아 내가 이번에 약속의 네버랜드 보기 시작했거든? 야, 개꿀잼. 님들, 님들, 약속의 네버랜드 개꿀잼. <웃음> 진짜, 진짜 해꿀잼. 진짜 본사람들은 안다. 아, 즐겨 너무 깔끔해. 아칼리 오열. 아, 근데 기발이네. 기발 <웃음> 귀여운 자식. 아! 아! 어 와! 어! 어아 그러지마요 아파요 아 니마 첫판 매너 좀귀여아 때리마 아파 아아 아. 허허 니아이제 버릴까 부정탔나? 얘 뭐야 어어 어? 와 진짜 왜이래? 15G 어 15G 저기에 G를 하나 더 붙이면 서렌이지만 G는 15분까지 게임을 하자 이거죠? 15분 굿. 약간 이런 느낌 아파용 죽어먹겠죠 그래서 월딩해야겠다 저기박산중입니다 아 근데 피가 설마 나 아니잖아 아니라고 해줘 피가 6맵 이거 찍히면 바로 죽을까겠네? 조잡다리 오지마라 존나고? 와와 뭐야 얘 벌써 티아메시야 어디봐요? 어디봐요? 흐헤헤 <웃음> 이 <나이> 뭐... <웃음> 나 이마. 저거 피가 왜 빠가요, 리마 여기 놀랐죠? 놀랐죠? 여기 많이 놀랐죠? 이야. <웃음> 어! 천천히 풀어봅시다. 바람드래곤 밖에 뭐안나왔아 봐줘 <웃음> 아 이거 라인 너무 반칙이잖아 이거 위치 <웃음> 어떻게 들어가라고 이걸 오케이 그거 라인 좀 밀어주라 시원하게 밀고 우리 다시 하자 게임 어? 안 밀어주네 라인은 언젠가 오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다음 라인인가? 아니 니네 진짜 변세네요 왜 그러세요? 죽고있지롱 아씨 귀여워, 어? 아, 귀여워. 저시야, 변태세요? 아, 변 태세요. 아, 뒤돌았다. 뒤돌아 버렸다. 아, 차 코를 상대로 등을 돌리면 이 치명타가 들어오거든. 뭔지 알죠? 형들, 형들, 천재니까 뭔 말인지 알겠아 돌아버렸다. 여기서요 아니마, 오늘 물면은 리 제텔이 음영 없어지는데. 안녕. 아, 아 스킬 화력 너무 깔끔해. 여기서 닌자신발 갈까? 왜 와이? 샤코와 녹턴이 어마무시하게 잘 걷기 때문에. 친구들이 착착하면 제가 싹싹 기가 되버려요. 여기서 바로 불편할 갈게요. 안중.. 박상가.. 진장왔 맞습니다. 해미지 보니까? 끌어주라 끌어주라 와우 엄청, 엄청난건인 거야. 와이 게임 개막장이라서 할게 없네 카사디 일단 11레벨에서 멈췄고요 쿠퍼 어마어마하게 센 부분이고요 와 와도 잘 박는다 카사디는 16레벨 나오면 그냥 이거거니요어 좋아요 안좋아요 아 안녕 안녕 아 근데 나도 세다는은거힘들아 저거 한 대만 쳐주라 한전만터줘야되는데그거 뭔? 뭐? 근데 네, 알게 모르게 저도 엄청 잘 컸기 때문에 코어가 없을 뿐 카사진이 텔이 있긴 한데 우리 와드가 없어가지고 졌다 사잡다 좋았다. 벌 죽었나? 여줬네온 가서 먹읍시다 솔로, 솔로, 솔로. 솔로! 이거 밀고 이거 밀고 이런 분배 환상적이었다라고 볼수 있다. 보니까 저, 조냐만 나오면 그냥 이겠다. 그리고, 뭐냐, 저, 저 친구는 상당히 세요, 샤코는. 원딜이랑, 코시랑 세트로 다녀야 되는데. 1 4렙 어허. 아칼린 여기 있는데. 뭐야? 끝난거야? 상황?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좋아요. 야, 아칼리 요 아, 완전 진짜 너무 망해서 어어 하는짓 봐어왜 얄미워 하다니 한타 한번 잘하는 수 밖에 없나? <웃음> 클레드 문너크 버그죠 당연히 버그죠 그 노틸 이러고 다니는 거랑 똑같아 이러, 알지 형들? 이러고 다니는 노틸 <웃음> 뭔지 알지? 좀 귀엽게 달리는거 오션버그 그 우리 파밍해 파밍해 시간은 우리거야 어차피 난 그렇게 생각해 아 못탔어 어딘가? 여긴가? 여기다 춤추 개꿀 Q 해놨다 시혜제 몇점 오를까? 몇점 오를지 한번 봅시다 누구 줄까요? 친구 줄까요? 31점 어? 다 많이 주는데?